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롤링라트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해보려고 해요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광고들이 있는데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입하는 유입량을 일단은 늘려줘야 내 쇼핑몰에 방문을 해서 상품을 한 번이라도 보겠죠. 보고 나서 구매를 이어지게 만드는 데까지는 또 다른 장치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쇼핑몰에 방문을 할때 스마트 스토어로 방문을 하게 되면 고객의 전환 추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사물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성이 생기게 되는데그 중에서 저는 카페인식사라고 하는 솔루션을 일단은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공짜니까요. 네, 그래서 이 카페인식사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때 어느 정도 제가 마케팅비를 한 달에 천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소진을 했을 때 고객들이 방문을 하겠죠. 그 방문하는 고객들을 좀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서비스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뷰 서비스인데 이 카페24에 있는 이 서비스들 중에서도 알파리뷰라고 하는 서비스가 다른 리뷰 프로그램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서비스라고 하면 카카오 싱크포스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1초에 카카오 채널로 회원가입을 시켜주게 되고 고객으로 회원가입을 유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세 번째 제가 또 클래스101이나 다른 데서 또 강의도 해보니까 이 채널톡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이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이용할까 이것도 궁금해서 이 서비스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무료라 가지고 제가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카페24의 플러스 앱 기능을 사용해 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는 바로 페이스북하고 채널을 연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숍스 기능을 만약에 활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카페24에 있는 상품을 쉽게 노출시킬 수 있고 반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회원 가입도 할수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원클릭 서비스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 다섯 가지의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어가고 고객들을 유치를 하면서 이 쇼핑몰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일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서비스들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어를 어떻게 키워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